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어, 태국의 스쿰및 프라자라는 곳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한국 식당들이랑 한국 업소들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교민 잡지, 어, 이 교민잡지라는 걸 이곳에서 g e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교민잡지에는 여러분들 호텔에서 뭐 시켜드실 수 있는 뭐 다양한 뭐 배달 음식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있으니까 태국 여행 중에 한번 참고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교민잡지를 좀 보다가 홍어찜을 판매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호텔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예, 냄새가 나니까 호텔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직접 한번 찾아와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와봤습니다 예, 메뉴는 어, 좀 다양해요 어, 한식 메뉴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제가 어제 호텔에서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깍두기랑 김치랑 해가지고 되게 좀 정갈하게 잘 갖다 주시더라고요 어제 제육볶음하고 어, 오징어 숙회를 시켰는데 어색도 맛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홍어찜도 먹어볼게 한번 와봤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어 같이랑 해가지고 공수해가지고 직접 김치 담그시네요. 김치라는 거 여기 여기서 직접 담그시나봐요. 음. 자 김치랑 간장들고 매추 이거 이제 굴쌈 굴쌈 싸먹는 거추어그요굴 깍두기 어 이거 새우젓 <웃음> 자 보쌈 맛있어. 조카는 홍을못 먹으니까 일단 보쌈 시켜줬어요 음. 음. 맞나? 음, 네. 맛있어? <웃음> 어, 정말 솔직한 표현으로 보쌈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웃음> 이 절인 배추에다가 일단 보쌈부터 해가지고 한번 싹 먹어볼게요 음. 오우 이 된장 넣고 고추, 생마늘. 음, 어, 냄새 안 나고, 음, 다한거 같네요. 음. 김치 맛에 만족감을 느낄 정도의 김치 맛은 드는 것 같아요. 태국 굴 오. 음. 굴은 또 제가 원체 맛있는 굴이 나오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음. 일단 우리 조카가 그 고기나 이런 거뭐 잡내가 나면 못 먹어요 근데 잘먹은거 보니까 어, 냄새 없이 굉장히 맛있는 수육은 확실한 거 같네요 네. 사실 여러분들 홍어찜은 사실 제가 이제 맛있는 홍어찜이라는런거 많이 먹고 다니다 보니까 외국에서 먹는 홍어찜에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음. 배고프다고 찡찡거리더니 이제 슬슬 힘이 들어가냐? 예 여기 오기 전까지 되게 찡찡거렸거든요 여러분들 배고프다 배고프다 쨍찡찡찡아 이제 멀게 들어가니까 점점 이제 좀 올라오네 이제 텐션이 <웃음> 어우 삼촌 거는 좀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음식이 여러분들 그리고 얘가 저랑 좀 닮긴 했는데 저도 제 아들 아닙니다 네 제가 삼촌이에요 여러분들 여도, 여동생 아들이고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어 결혼 안한줄 아셨는데 뭐 아들이 있네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장가 안 갔고 애도 없습니다. 네. 갔다 온 적도 없고 어. 그 호적 등본 깨끗합니다. 네, 결혼한 적 없습니다. 너뭘 알아? 빨리 <웃음> 먹어. 아, 약간 요런 느낌의 그 홍어찜은 저 처음 약간 생선 조림처럼 해가지고 해 주시네요. 음. 자, 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리고 칠레산 농어예요. 여기 적힌 거 이제 태국산인데, 칠레산은 조금 가격이 어, 조금 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거의 그냥 조림 느낌, 생선 조림 느낌이고, 이렇게 두개 그, 삭힌 홍어 두 개의 와한 그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매콤하게 익은 생선 조림 느낌? 홍어찜으로서 막 이렇게 조금 아쉬움을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통과정이나 이런 게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음. 이 정도면 그냥 호텔에서 시켜 먹어도 됐을 것 같은데, 향이. <웃음> 가오리 같은데 이건 가오리요. 이거는 홍어가 아닙니다. 네, 가오리입니다. 가오리입니다, 이건. 네. 가오리가 그 살결 입자가 홍어보다 더 두꺼워요. 홍어가 좀더 촘촘한 결로 해가지고 되어 있다면 가오리가 결이 좀더 굵고. 홍어찜을 기대하고 먹다가는 굉장히 실망하실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밥이랑 같이 먹기 굉장히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홍어찜이라고 기대하고 드시진 안 해야 될것 같다. 오. 음. 그래도 여러분들 한국에서 여름에만먹을시 있는 국수를여국수서여기서1 어, 2에 즐길 수에즐니수있습분들오러분국 오, 콩국수맛있겠에 지금 딱에앞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한에서한게에서날국에시골에서콩국수 먹을 때에짝 달달하게 해가에고한마늘에 된장 찍어가지고 이걸 었 음. 음. 음. 음. 아 보쌈, 홍수 진짜 맛있네, 여 와. 야, 막 가루로 한것 같은데도 되게 고소하고. 음 <susur> 콩수는 한국에서 팔아도될것 같아요. 와. 아, 웠습니다 어, 대체으로 여러분들, 어, 뭐, 김치도 직접 담고, 뭐, 깍두기, 반찬도 맛있고, 이, 뭐, 보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맛이 좋았고, 음식 자체는, 아까 먹은 그, 어, 찜, 자체도 이제 맛은 좀잘 내주셨어요. 근데, 아쉬운 건, 홍어, 그, 음, 찜으로 해가지고 드시기엔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아. 생선조림니다 생각하고 와서 드실 분들은 드시고 홍어 매니아 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좀 매니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안식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나 눈썹을 언제 자라니 아... 홍어찜만 먹고 가려고 하다가 운 좋게 또그 엘리베이터에 이 홍어가 이제 입점에 있다는 걸 봐가지고 야 먹으러 오게 됐는데 오. 자 이렇게 삼합으로 나옵니다 고기, 홍어 어 그리고 이거 어, 씻은 김치로 지정되는거 같고 어. 어, 반찬들도 제가 뭐 이렇게 음, 정갈하게 나오네요 한번 향을 한번 먼저 맡아볼게요 네. 여기, 여기 직원분께서 굉장히 강한 향이 난다고 했는데 아니 향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네. 음, 한국에서 뭐그잘 삭혀진 홍어 향에 비하면 이게 <웃음> 양반이라고 볼수 있겠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지금 홍어를한 번도 안드셔보신 분이 계세요 형님이신데 그분이 드셔도 지금 전혀 무슨 아무 감흥이 없으실 정도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한번 살짝 드셔보시죠 그냥 무슨 뭐 특별한 뭐 느껴지는 게 없죠? 과한 향이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우리 조카도 한입 먹어보고 싶다네요? 네. 먹어봐 네가 이게 입에 맞으면 너는 삼촌과 입맛이 비슷한 거야 계속 씹어봐 먹어봐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전혀 강한 향 전혀 없는데 색깔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삭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전혀 그런 향 없고 수입산이고 한국산도 수입산으로 무척 잘 되겠지만 이제 자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어좀 약하긴 하지만 해외에서 뭐 홍어다라고 즐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순한 맛의 홍어 음. 씹는 질감에 이런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납니다 맛이 와서 와 아 어, 막걸리, 어 달달하네. 근데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 효모가 없는 걸 거예요. 좀 씹으면은 그 조금은 화한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네. 매니아 분들한테는 많이 약할 수 있다. 음. 삼합으로 음, 김치 쓰진 무지치랑삼합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웬만한 한국 삼합집에서 먹는 것보다 고기는 맛있어요 태국은 굉장히 또질 좋은 돼지고기가 많대요 사실 우리나라 삼합집을 가면 여러분들 고기에 조금 만족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좀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뭐 독일산이나 스페인산 이런 그 돼지고기를 해가지고 많이 삶아주는 것 때문에 고기 자체는 이렇게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어, 돼지고기 자체는 진짜 우리나라 삼합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 좋습니다 홍어는 근데 좀 아쉬움은 좀 있죠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아까 그 가오리찜, 콩어찜, 가오리찜 음, 먹어본 지금 이것도 홍어가 맞나 좀 생각이 들어요 아, 믿고 살아야죠 여러분들 네. <웃음> 자, 믿고 살아야죠 여러분들 음. 또 막걸리 한잔 기분 내기에는 오실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벗어서 음. 막걸리는 방부제 들어간 건데 사실 막 걸쭉한 느낌은 좀 적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먹은 탁주 느낌에 걸쭉하게 해가지고 먹는 그 느낌 보다 좀 약, 살짝 맑은 느낌으로 어 이거 갈증한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어, 일단은 그 홍어를 이렇게 좀 먹는다라는 어떤 여기 와서 좀 너무 생각난다 해가지고 대체를 할수 있는 정도의 어, 그런 느낌은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역시나 조금 아쉬움은 있다 아,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고기 자체는 굉장히 또 훌륭하고 나오는 반찬도 굉장히 또 훌륭하게 잘 나오고 막걸리에다 한잔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맛있게 한번 또잘 먹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